Thank you. 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중에 제로음료 정말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 가지 소개시켜 드려고요 리 바로 클럽 재료수다입니다 이 클럽 재료수다 같은 경우는 요 0칼로리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여덟는 뚜껑 클럽 재료수다 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맛은 포도 복숭아, 파인애플, 세 가지 맛으로요. 상큼한 과일 맛을 즐길 수 있는 탄산음료 이름에서도 느끼셨지만, 이 클럽 제로 수다 같은 경우는요. 칼로리도 여기지만, 어, 대체당인 에리스, 리토를 써서 당도 0g입니다. 뿐만 아니라 색소도 0g이에요. 무색소, 무색소. 어, 세 가지가 없는 거죠. 응? 보통 우리 이렇게 제로 음료를 마시다 보면요. 어, 저만 느낄,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대체당의 텁텁함과 씁쓸함 그런 맛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클럽 제로 수다는요. 전반 전혀 없이 상큼하게 어? 탄산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료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보이시죠 뚜껑 클럽의독보인 기술인 리실러블 리드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따는 건지 보여 드릴 건데 제가 이거 먹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요이 이 뚜껑이 이름이 좀 어려워 리실러블 리드 어. 제가 어떻게 여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바로 클럽의 독보적 기술인 릭실라블리드 인데요. 먼저 리드를 위로 올리신 후, 이렇게 위로 올리신 후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웃음> 잠시만요, 고양님. 잠시만요. 이렇게 여러분, 클럽을 한번 따라올게요.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보관할 때는요 다시 닫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닫으면은 음료가 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운동할 때마시곤 하는데 어? 갖고 다니기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 기구 운동할 때마다 이렇게 뚜껑 열은 채로 달리면은 음? 위험하잖아 흘릴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전혀 새는 일 없이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클립캔으로 캔인데도 불구하고 닫아서도 불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흔들어도 절대 새지가 않아요. 흔들어도 새지 않고, 거꾸로 해도 절대로 새지가 않아요. 어, 거기다가, 클리켓 덕분에 탄산을 더욱더 오래 유지해서, 우리가 탄산 먹을 때 느끼는 그 쾌감, 그걸 더욱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어, 정말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몰랐는데,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요, 패트봇 보다 재활용률이 10배 나 높대요 그니까 더욱더 친환경적이겠죠 그리고 이런 크래켓 같은 경우에는요 공정 중에 재활용 공정 중에 자동 선별되어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친환경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맛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파인애플 맛을 먹어 볼게요 지금은 깔끔해 진짜 너무 깔끔한 맛이거든요 진짜 입안에 그 텁텁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럼 달달하면서도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탄산음료예요 상큼한 단맛이 느껴지는 클럽 제료로 쓰다 이 맛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포도 포도맛 클럽 제료로 쓰다 같은 경우는요 되게 진해요 어, 진한 포도향이 느껴지는 그런 탄산음료고요 두 번째 복숭아 맛 그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달달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어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새콤달콤한 파 초록 초 맛이 잘 녹아있는 그런 탄산 음료입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요. 에 식당할 때도 요 클럽 제로소다를 먹고요. 그다음에 운동할 때, 운동할 때 보통 물을 먹지만 약간, 약간 짜릿함을 더 느끼기 위해서 운동에 더기별해 주기 위해서 클럽 소다를 먹기도 하는데요. 제로소다를 먹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보관이 편리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거 진짜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빡! 하고 우와. 소리 들으셨죠? 장난 아니죠? 위로 열고 밀고 마시고 닦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이왕이면은 잘리역도 어? 더잘 되고 그다음에 색소도 없고 보존료도 없고 당도 없고 클레어도 없는 이 클럽 재료수도 함께 여러분 일상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 진짜 최고 탄산도 최고 맛도 최고. 음. 우선은 이 특유의 텁텁함이 없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파티하실 때도 클럽 제도의 소다와 함께 즐기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안녕!